나 가고 있어? 내가 어떻게 알아 나 가고 있는 거 맞는 거지? <웃음> 뭔 상황인지 궁금해 뭐 아. 나야 근데 선생님이 상 거기 이왜이만까지 가겠다더라 <웃음> <웃음> 어? 곧네 상태에 로 가고 있는데? 아예? 나 잠깐만 나 떨어져 <웃음> 안돼 오르라이 같이 가자. 리오리가 나왔어. 팀, 팀 찍어놨어. <웃음> 어, 오르라이가 더블? <떠오르네? 웃음> 오르라이가 더블? 지금 날 버리고 거기서 가서 보고 있는 거야? 아니야. 선배야 빨리 와. 야너 혼자 그렇게 가면 난 어떻게 와? 아니야 선배. 나무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선배야? 아니야 괜찮아 음, 걱정하지 마. 다 놓고 계시나. 세이로 단단한 얼음을 몇개 설치할게. <웃음> <웃음> 어, <오케이. 웃음> 지금 어딨지 맞지? 중단도 못 왔어. 와우. 어, 그, 그 정도야?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해 <웃음> 뜨는데요? 말이 <날이> 새도록 이직거리를 <웃음> 천천히 수영해서 가고 있을게. 쌀푸딩 먹고. <웃음> 수중에서 먹는 쌀푸딩 맛있네. <웃음> 저기 뭔가 얼음이 보이는 것 같아.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<웃음> 저기다. <있다>. 있 <웃음> 아무도 <저걸> 리고왔냐고 <웃음> 아야카를 <칼을> 구해주세요. 오호. 다다 다. 기다려보지 말고 얼음이나 돌지. 얼어붙어라. 살려미안 내가 너랑 스킬을 조금 다른 타이밍에 써야겠다. 나없어 <웃음> <없을 웃음> <일이네>. 이건 없뎅 <없대. 웃음> 어나빠 <빠졌다. 웃음> 빨리와 어있어걔 죽었는데 <웃음> 어 뭐야 호랑이 <웃음> 여기 있어어 <웃음> 저것이 <적을 수> 있나잖아 <웃음> <웃음> 어 얘야 <예아. 웃음> 너의 고향 <웃음> 갑자기 깊어진다 뭐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한어 엄청 넘어는데 이거 뭘본 거지? 아태야살려줘 <웃음> 응? <웃음> 우리 조난 당했어야 <웃음> <납치> 줘. <울려줘. 웃음> 실례할게 <웃음> <웃음> 내아고 <놓치고> 감히 무서? <웃음> 잠시야 내가 널 마중 가고 있어 어... 나 어디로 가고냐이 <웃음> 스파이자식 너뒤집뻔했어 <웃음> <나> <웃음> 안돼! 너까지 뒤지면 우리는 원옷 살다고 하하하핰 건네리 막뒤어아나다 왔어 다 왔어 컷! 컷! 컷! 컷! 컷! 어 저기다 저기다. 어어어어어어어어마 얌전히 있어. 하였 <웃음> 위험하게 나가. 저 어쩌고? <웃음> 이런 거. <야. 웃음> 이이짓 거리를 어? 하면서 저기를 가겠다고. 어머. <웃음> 아?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어? 왜 가운데 막 빵꾸가 나? 야야얘얘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어잠시어 잠시케어. 잠시케어. 로시케어 잠시케어. 잠시어 왜, 뭐야 어디갔어? 왕스럽네? 어디갔어? <웃음> 야 그럼 우리 여기서 전보 하고 있어야지? 이건 어때? 그럴까? 뭐하지? 여기서 가잖아 할까? 응? <웃음> <웃음> 내가 널 지켜줘야 돼? <웃음> 그럼 칠레 <웃음> 할게 뭐하지? 이거 되는지 궁금하다 이건 어때? <웃음> 준다. 이거 뭐, 요리 할수 있는 거 여기서 요리 좀 할게 <웃음> 요리 좀 할게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봐봐, 뭐. 빨리 와 자자니. f i l 어 진짜 진짜 대를 우리가 구하러 갈수있겠는데 그니까 구하러 함 가자 e s i 쪽 가자 야, 있어. 얼음 사라지면 사라지겠지 저거? 안사라지네 <웃음> 저거, 우리 갔다 온 다음에 살아있는 뭐거 아니야? 지금 <웃음> 너무 콧볼래. 오고 있는데 뭐가 보여. 어, 야, 저거 뭐야? 이랬는데. <웃음> 저거야. <저걸>. 짜장님 <웃음> 만날 수는 있겠지? 음, 저기 어딘가에 약간 갑자기 발판 같은 게 보이면 짜장님 아닐까? 그렇게. 얌전히 있어! 오! <웃음> <웃음> 안 돼! 음, 야, 야, 빨리 아, 빨리. 아! 아니! 나도 술 났어! 나뭐너 하지 야, 고해줘! <웃음> <웃음> 어디야? 저, <웃음> 시안그찮은것 어디? <웃음> 같아. 혹시 태아야? <웃음> 어. <웃음> 나 죽을까, 그냥? 나 <웃음> 데리러 <웃음> <야>, 올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응, 그래도 뭐 강의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. 이리 <웃음> 와, 나 갈게. 아, 호루라기왜또 여기 있냐고, 진짜. <웃음> 나 막막 대해에 있는데 뭔 거기에 있어. 어, 야 그만 수용해라, 이거 진짜 수용하면 큰일 난다. 짜임 어디 있어? 내가 구하러 갈게. 하하하하하하장님부터 <웃음> 사장님부터 구하고. 구하고. <웃음> 나좀 구해줘. 뭐야? 울려? 나좀 구해줘. 신사님, 놀려라. 야 있어. 오, 우리 그냥. 해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? 아? 어 호루라기 움직인다 저기 여기 가까이 왔다 가까이 어디? 왔다 어디? 안 보여? 아니 저기 지도에서 어, 어, 호루라기가 지금 보이고 있어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됐다 있다 있다 있다 헤이 <레니라> 그래서이 꼴찌는 <시즌> 누가 하자고 침체거라. <웃음> 가 <내가 웃음> 우리 이 도로 갈 거야. 안 되겠어. 나도 게임 할거 이건 어때? 안되겠어야 그리고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순서> 정해. 이 씨. 어, 때 어, 이도가 보인다. 와, 이꼴지 어. <웃음> 어. 우린 배팅급이면 항구로 들어가자. 아, 어때? 그럴까? 아, 주차까지 해야지. <웃음> 야, 어, 너무 튼튼하자. <웃음> <있어. 웃음> 아, 왜 튼튼하자. 애 얼음 괜찮아. 배중에서 제일 튼튼한 배가 응. 얘걸이제 네, 주차 야, 이도! 야, 이도. <웃음> 와. 성공! 와. 이도봐 야 근데 2도에서트루미까지 트루, 얼마나 걸려? 진짜 미쳤어. <웃음>